15장에 보시면 은암 관련해서 우리 영양유전체 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웃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식품과 그 성분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자, 그리고 암을 바람 억제할 수 있는 억제를 나타내는 그 물질이, 그 분자가 어떻게 억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느냐. 암이 지금 보시면은, 자, 비정상적인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없는 세포 성장, 이 일어날 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암으로 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암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자, DNA 자체의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그럼 바람 유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람 유전자가 됐을 때 이와 같은 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암으로 성장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암을, 암을 암이 발생되고, 아니면은 암이 발생되더라도 암을 억제해 줄수 있는 어떤 이런 유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억제해 줄수 있는 유전자가 작동이 안될 때, 결국에는 암으로, 암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밝혀져 있는 이와 같이, 원바람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 특히, 우리가, P53 이라는 유전자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이게 대부분 모든 종양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암 종류 참 많죠? 이렇게 많은 암들이 현재까지 억제, 암 억제 유전자도 밝혀져 있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유전자도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밝혀질 거예요. 자, 암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 상피 세포가 있습니다. 상피 세포에 첫째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자이 돌연변이가 결국에는 이와 같이 종양이 성장되어 가는 종양 세포가 만들어지고 종양이 성장됩니다. 그럼 이 종양이 성장됨으로써 안쪽까지 이제 혈관까지 만약에 연결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내 혈관 내로도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유입됐다는 얘기는 이 혈액을 통해서 아니면은 혈관이나 림프계를 통해서 몸 전신으로 수가 있다. 그래서 암이 전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 발생한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기관에 암이 다시 자리를 잡고서 암으로 발전되어 나간다. 자,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암이 왜 어떻게 발생되느냐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 뭐 유전적으로 불안정할 경우도 있고 어, 유전자의 손상이 왔을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버리고 암 억제 유전자가 작동이 되면 은 그래도 암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겠는데, 그거마저 암억제 유전자의 역할을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암이 발생될 수 밖에 뿐입니다. 자, 이렇게. 개시, 뭐, 선택, 신생 혈관 생성하고 침투해서 정식되고 전이를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는 대장암을 예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앞쪽에서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암이 만들어져서, 자, 전이, 전이성 암까지 나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음식으로, 식품으로, 영양분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암세포 특징은 우리가 익히 잘합니다. 자, 성장 촉진 신호를 자극자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한 그러니까 정상세포 같으면 은성장에 어떤 브레이크 너무 갑자기 성장세포수가 많이 분열한다든지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브레이크 장치 없이 무한정 성장촉진신호로서 자기가 암세포가 정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세포 사멸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자꾸 커져나갑니다. 무한한 복제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억제 신호도 무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고 먼 조직까지 전이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암 억제 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식품과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앞쪽에 여러분, 파이토케미칼 영역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자, 예로서, 이와 같이 에피갈로 카테킨, 뭐, 주로 녹차 이런 종류에도, 뭐,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 뭐, 코큐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니스테인, 자, 이런 것들. 있다. 그럼 바, 바람 억제를 나태, 나타내는 어떤 분자 메커니즘은 자, 지금 보시면은 대개 보세요 내인성 외인성 돌연변이 원바람 물질이 활성 산소종에 소거를 하면 좋은데 ROS 이게 뭡니까? reactive oxygen species.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화학종. 그러니까 인체에 해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산소화학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당히 불활성화 시키고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ROS. 자, 이걸 관심을 좀 가지세요. ROS. ROS. 자, 산화 스트레스 억제를 통해서 바람을 억제시켜보자.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바람 억제시켜보자. 세포 주기 조절을 통해서 억제시켜보자. 세포자살을 조절해서 바람을 억제해보자. 그 다음 이 부분 영양과 후생유전학 바람 억제를 위한 앞쪽에 여러가지 우리가 뭐 정상들 관련된 것 나와있지만 은 특히 우리가 암관련해 가지고 암 관련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자, 영양과 후생유전학 우리가 후생유전학 여러분 언급을 했죠 후생유전학이 뭐냐 영양과 후생유전학 관계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기말 시험에서 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